먼저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 공간에 는 인덱스를 적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a r r a y 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할 내용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저희가 가정구분부터 강주의 92점 끝자리까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콤마. 로우넘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줄을 선택할 건지 나타내는 겁니다.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7행, 8행입니다. 저희들은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쓰고 싶다라고 하면 1이라고 쓰면 됩니다. 콤마, 컬럼넘은 대가로가 쳐져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생략하면 그냥 가정 구분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하나, 둘, 셋, 네번째 네번째에 있는 서울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4라고 적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시면 서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시행연도에서 2015년 5월 1일을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범위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죠. 네번째 줄에 있는 하나, 둘, 세번째 열의 값을 가져오면 되죠. 그래서 4,3이라고 적고 엔터 치면 2015년 5월 1일의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이죠 상단에 보시면 표시 형식 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클릭 간단한 날짜라고 선택해 주시면 2015년 5월 1일이 정확하게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 72 라는 값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1행 2행 3행 4행 5행 6행 이죠 그래서 6 이라고 적어 주시고 1, 2, 3, 4, 5죠. 5열이니까 5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럼 또 이상하게 보이죠. 표시 형식에서 일반을 해 주시면 70이라는 값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인덱스는 내가 범위를 씌워 놓고 그 범위에 행번호와 열번호를 이용해서 행과 열이 만나는 자리의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품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제품명만 가져오고 다른 값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굳이 이렇게 씌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제품명만 필요하니까 여기만 씌우시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는 인덱스 어레이는범인데 요렇게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로우넘은 행 번호인데 첫번째 줄을 그대로 쓸 거니까 1이라고 쓰시면 되죠. 콤마 컬럼넘은 열번호인데 1이라고 적으면 pdp 2라고 적으면 dvd가 오는거죠. 그래서 1,2,3,4,5 중에 원하는 숫자를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줄에서 최대값이 1340이니까 컴퓨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5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컴퓨터를 구했는데 이건 제대로 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구하려면 이5를 자동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1,340이 최대 값인데 MP3를 2,000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2만이 됐네요. 2만이라고 입력하면 MP3가 가장 높은 값이니까 자동으로 MP3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뀌었죠.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면 이 자리에 최대값이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맥스 가로열고 값의 범위를 씌우시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이제 엔터 치면 맥스 값이 여기 오겠죠. 최대값은 1340 이니까 일행 이니까 파란색 범위에서 1340번째 하나 둘셋넷 다섯에서 쭉가 가지고 1340번째 값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못 가져오겠죠. 그래서 범위 참조하는 범위가 틀렸기 때문에 샵 ref라는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 맥스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최대값 134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위치에 있었다라는 걸 알려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치 함수를 씁니다. 매치 함수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의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위치 값을 알려 주는 겁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고 lookup value는 찾는 값을 말합니다. 찾는 값은 저희들은 최대 값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맥스로 찾았으니까 맥스 함수 뒤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lookup array는 최대 값을 찾는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는 여기 이 범위에서 찾을 거죠. 그리고 콤마 저희들은 정확하게 최대 값을 찾을 거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mp3가 2000개다. 엔터를 치면 최대값이 mp3로 바뀌죠. 최대값의 제품명이 mp3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3000개가 팔렸다. 엔터 치면 자동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구할 수 있게 된거죠. 근데 이걸 밑으로 끌면 틀린 값이 나옵니다. 왜 틀린 값이 나오냐면 이 파란색 범위가 자동으로 한 칸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제품명을 써야 되는데 서대문 지점의 판매량을 범위 씌우고 있으니까 숫자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칸씩 내려가도 파란색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절대참조를 해줘야 됩니다. 키보드에 F4를 누르면 달러가 붙는데 이게 절대참조입니다. 엔터 치시면 이제 밑으로 끌어도 맨 마지막에도 파란색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빨간색 범위는 계속 움직여야겠죠. 해당 줄에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고정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정답인데 간혹 가다가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푸시고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F4를 주고 푸는 분도 있습니다 엔터 치면 컴퓨터 PDP MP3 디지털 카메라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필요 없는 숫자값 저희들은 제품명만 쓰니까 숫자값은 씌울 필요가 없지만 여기까지 범위를 씌운다고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함수가 오류 없이 동작하면 컴활 시험에서는 정답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앞에처럼 제품명만 씌우시고 푸셔도 됩니다. 먼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는 AV Average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평균을 구할건데 저희들은 서울부터 부산, 강주까지 씌워주시면 되죠. 괄호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 평균이 정상적으로 구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항상 풀고 나서 더블 클릭해서 범위가 오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표를 보시는 방법은 60점부터 69점까지는 D, 70점부터 79점까지는 C, 80점부터 89점까지는 B, 90점부터 그 이상의 모든 값은 a가 됩니다. 그리고 60점 미만의 값 59부터 그 이하 값들은 전부 오류가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값을 한번 찾아볼 건데, 표가 옆으로 가죠 등급 B 있는데 등급 A, B, C, D가 옆으로 적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h 루거으로풀수 있습니다. 만약에 표가 이렇게 안 생기고 등급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게 된다면 이건 v 루거으로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는 표가 내용을 위에서 아래로 읽게 되면 VLOOKUP 내용을 옆으로 읽을 수 있게 되면 HLOOKUP입니다.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AVERAGE 앞에 H, L, HLOOKUP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LOOKUP VALUE는 찾는 값입니다. 찾는 값은 평균을 찾을 거기 때문에 평균 함수 뒤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찾는 값의 표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범위를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범위를 씌울 때 이렇게 씌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씌워도 정답이고 이렇게 씌워도 정답입니다. 저는 이렇게 씌우겠습니다.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할때 표도 한 칸씩 내려가지 말라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row index num은 행번호를 말합니다. 첫 번째 행의 값을 가져올 거냐, 두 번째 행의 값을 가져올 거냐인데, 저희는 등급이 두 번째 줄에 있기 때문에 2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유사일치는 지금 보시면 88이라는 값이 이 표에 없습니다. 근데 이 표에 없는 값이라도 구하고 싶을 때는 유사일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사일치를 해주시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해당하는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평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A가 나왔죠. 그리고 80점대니까 B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70점대니까 C가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구해졌습니다. 이제 여기를 0으로 해주면 평균이 6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되겠죠 엔터 그러면 평균이 60 미만이기 때문에 에러가 떴습니다 정확하게 구해진 거죠 되돌리기 해주시고 구해진 등급에서 마지막에 등급이라는 글자를 붙여 주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고 그 뒤에 글자를 붙일 때는 a n 연산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등급이라고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 왼쪽에 초록색 나오는 게 보기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혹시 오류가 아닌가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오류무시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면 초록색 하살표가 사라집니다. 근데 초록색 하살표가 있든 없든 점수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먼저 left 함수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는 le left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텍스트는 가져올 글자의 위치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콤마 마지막 네 글자를 빼면 아홉 글자면 되죠 9 라고 적으시고 가로를 닫으시면 asp 공개 강의 가로 닫은 것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틀리게 되죠. 왜 그러냐면 글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 개수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글자의 개수는 는, len, 가로 여시고 글자를 클릭만 하시면 글자 수를 알수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13글자, 12글자, 11글자, 15글자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마지막에 네 글자를 안 가져올 거죠. 그래서 13에서 빼기 4를 하면 9라는 값이 나오죠. 그래서 len에다가 빼기 4를 해주면 저희들이 끝에 네 글자를 빼고 정확한 글자를 가져올 수 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9 대신에 len 가로 여시고 글자를 찍어주시고 가로 닫고 빼기 4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글자를 정확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 가져온 글자는 대문자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어퍼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를 아래로 끌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달성률을 구해 보겠습니다. 는 실적 나누기 목표를 선택해주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AND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AND 적어주시고 로지컬 1은 첫번째 조건식을 말합니다. 첫번째 조건은 직접 경비가 200만원 이상인걸 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2000 000그 다음 콤마 로지컬 2가 진하게 나왔죠. 두번째 조건은 간접 경비가 200만 원 이상인 걸 하겠습니다. 간접경비를 클릭해 주시고 크거나 같다 2 0 0 0 0 0 0 0을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200만 원을 넘는 게 없으니까 거짓이 나왔죠. 트루가 나온 값들을 보면 둘다 200만 원을 넘는 값만 트루가 나왔습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200만원을 못 넘으면 거짓이 됩니다. 저희들은 달성률을 구해주고 이 달성률을 가지고 PS지급률을 구해야 됩니다. PS지급률이 위에서 아래로 읽을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VLOOKUP을 써야 되죠. 그러면 VLOOKUP을 쓰겠습니다. vlookup lookup 밸류 찾는 값은 달성률이죠. 달성률을 구했으니까 d에 콤마를 찍겠습니다. 테이블 어레이는 찾는 값인데 이 표에서 찾으면 되니까 범위를 씌워주겠습니다. 그리고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가져올 열의 번호를 말하는데 첫번째 열은 의미가 없죠 저희는 ps지급률을 원하니까 두번째 열입니다 2라고 적어주시고 콤마 122%는 없는 값인데 여긴 130, 150%만 있죠 그래서 122는 없지만 구해야 됩니다 그럴때는 유사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PS 지급률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맨 뒤에 추가 지급률을 구하죠. 더하기 이제 조건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게 바로 AND 함수죠. 첫번째 조건은 달성률이 110% 이상이어야 됩니다. 달성률은 실적 나누기 목표죠. 이 값이 크거나 같다 110% 이상이면 되는 거죠. 그다음 콤마 두 번째 조건은 간접경비를 지금 클릭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간접경비 위에 값을 클릭하고 키보드 방향키 아래를 누르시면 E3 셀이 선택이 됩니다. 그냥 E3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나누기 직접 경비를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3 나누기 D3 이라고 적히면 됩니다. 이 값이 50% 이상이면 되니까 크거나 같다 50%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로 닫으시고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는 참이 되는 거죠. 이제 엔터를 치겠습니다. 밑으로 끄시면 값이 구해졌는데 여기에서 200%로 값이 바뀐 아이가 있죠. 되돌리기 해보시면 100%였는데 이제 200%가 됐습니다. 5%를 더하고 싶은데 200%가 돼버렸죠왜 그러냐면 true라는 값은 숫자 값으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alse는 숫자 값으로 0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1은 백분율을 해주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100%가 200%가 된 겁니다. 이제 저희들은 a n d 함수에서 조건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if를 주시면 되죠. if 가로 여시고 logical test는 참 거짓을 구하는 건데 and로 이미 구했죠. 콤마 value if true라고 되어 있으니까 값이 참이면이죠. 값이 참이면 a라고 하고 거짓이면 b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거짓은 b가 나왔고 참은 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f로 가지고 참 거짓에 주고 싶은 값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주겠습니다. 이제 조건식은 완성됐는데 if로 원하는 값을 못 줬죠. if 가로 여시고 맨 뒤에 로지컬 테스트가 참 거짓인데 and로 이미 참 거짓을 구했죠. 콤마 value if true, 값이 참일 때 추가로 5%를 더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5%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콤마 참이 아닐 때는 따로 값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0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다음 가로 닫고 이제 엔터 치시면 정확하게 여기가 105%가 되겠죠. 요렇게 나오시면 정답입니다 매장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매장 구분은 매장 번호를 이용해서 그 매장 번호에 해당하는 구분 코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 코드로 매장 구분이 대리점인 걸 확인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분 코드가 밑으로 읽고 매장 구분도 밑으로 읽으니까 VLOOKUP으로 푸실 수 있죠.는 VLOOKUP을 해보겠습니다. LOOKUP VALUE는 찾는 값인데 매장 번호로 찾을 겁니다.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찾는 표의 범위를 말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씌우고 고정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씌우고 고정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범위를 씌워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열 번호인데,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열 번호 값을 가져올 거니까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콤마, 유사 일치와 정확히 일치가 있는데 매장 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매장 번호에 따라서 구분 코드를 정확히 가져오죠. 302025는 4라는 값을 가져오고 302021은 3이라는 값을 가져오면 되죠.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대리점이라는 값을 가져오시면 되죠. 여기에서 다시 VLOOKUP을 쓰겠습니다. VLOOKUP 이제 찾는 값은 이미 VLOOKUP으로 구했죠. 콤마 이제 찾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씌워 주겠습니다. F4로 고정해 주시고 콤마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오면 되니까 2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시면 되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매장 번호에 따라서 정확한 매장 구분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02021은 쇼핑몰이 맞죠. 그 다음 103801은 2번이니까 마트 직영점이 맞습니다. 이제 브이룩업만 가지고도 정확히 풀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인덱스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는 인덱스 어레인는 가져오고 싶은 값의 범위를 말합니다. 저희들은 매장 구분만 가져오면 되니까 여기만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었을 때이 파란색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로우넘은 행번호인데 저희들이 302025는 구분 코드 4번이죠. 그래서 4라고 적어주시고 콤마, 컬럼넘은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콤마를 지우고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란색 범위가 1열 뿐이기 때문에 콤마 1을 적으나 생략하나 똑같습니다. 이제 엔터치면 대리점이라고 구해집니다. 이제 밑으로 끄시면 모든 값이 대리점이라고 뜹니다. 왜그러냐면 저희가 값을 4라고 적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장번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네번째 줄에 있는 대리점만 가져옵니다. 그래서 4라고 입력하시면 안되고 4를 매장번호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바꾸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VLOOKUP을 쓰겠습니다. v l o o k lookup value 찾는 값은 매장 번호를 하겠습니다. 콤마 매장 번호를 찾는 표의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장 번호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F4로 고정해 주시고 콤마 컬럼 인덱스 넘은 가져올 열의 번호인데 1번은 매장번호고 2번이 구분코드죠. 저희는 구분코드가 필요하니까 2라고 하겠습니다. 콤마 매장번호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정확히 일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리고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쇼핑몰은 쇼핑몰 값을 가져오고 20302021은 3번으로 쇼핑몰이 맞죠. 그 다음 103801은 2번으로 마트 직영점이 맞습니다. VLOOKUP만으로도 풀수 있고 인덱스와 VLOOKUP을 혼용해서도풀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인덱스와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VLOOKUP만 사용하시면 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덱스와 VLOOKUP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는 야근 일수 곱하기 일별 야근 수당인데 일별 야근 수당은 오른쪽 표에 있죠. 그래서 이 표를 참조해서 야근 수당을 구해야 됩니다. 야근 일수가 11이면 5에서 14 사이니까 만 원이죠. 그리고 3이면 1에서 4 사이니까 5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야근 일수를 가지고 푸시면 되죠. 값을 보니까 야근 일수가 옆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값을 적어준 경우에는 hlookup으로 풀수 있다고 했죠. h, l, hlookup을 적어주시고, lookup value는 야근일수로 하겠습니다. 콤마, 야근일수를 참조하는 표의 범위, table array는 1부터 2만까지 해주겠습니다. 이 범위가 한 칸씩 내려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있는 수당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row index num은 2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정확히 일치를 하면 3일 일라는 사람은 이 표에서 찾을 수 없죠. 그래서 유사일치를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수당 값을 구했습니다. 제작 방법의 왼쪽 두 문자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는, left, l, e, 제작 방법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e라고 적으시면 왼쪽에 두 문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주인지 아닌지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는 이라고 적어주시면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글자는 쌍따옴표로 묶어서 표현해야 되죠. 쌍따옴표 외주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값을 가져와도 레프트 미드 라이트로 가져오면 숫자여도 문자로 취급이 됩니다. 엔터 치시고 밑으로 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나 볼까요? 1, 2, 3을 적고 는 left를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1, 2, 3을 클릭해주시고 콤마 1 해주시면 맨 왼쪽에 있는 숫자 1을 가져오죠. 근데 이 가져온 값은 같냐 갔냐, 1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면 1하고 같지 않습니다. left, mid, right 함수를 쓰면 무조건 결과값이 문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문자로 비교해주셔야 정확하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레프트 미드 라이트 함수를 쓰면 숫자 값이라도 결과 값을 문자로 변환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로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레프트는 외주 값하고 같으냐 라고 물어봐서 외주랑 같으면 true, 외주랑 같지 않으면 거짓이 나왔습니다. 외주이면 광고 비용 곱하기 mh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if를 주시면 되죠. if 가로 여시고 로지컬 테스트가 true가 나오거나 l s e 가 나오면 맨뒤에 콤마를 찍으시면 되죠. value if true 그 값이 참이면이죠. 참이면 광고 비용은 시간 초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비용을 구하게 되어있죠. 광고 시간 초를 보니까 옆으로 적혔습니다. 옆으로 적혀있으면 hlookup으로 값을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hlookup 광고 시간 초를 클릭해주시고 콤마 테이블 어레인은 룩업 밸류 찾는 값을 참조할 표의 범위죠. 표의 범위는 이렇게 씌워주시고 아래로 내려가면 안되니까 F4로 고정하겠습니다. 콤마 로 e 인덱스 넘은 가져올 행 번호인데 저희는 두번째에 있는 값을 가져올거죠. 그래서 2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시간을 보니까 45초도 있는데 45초의 값을 가져오려면 유사일치를 해야 하죠. 더블클릭 그리고 가로를 닫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광고 비용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mh를 곱해야 되니까 곱하기 mh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콤마 그 외의 값은 광고비용 곱하기 MH 곱하기 1.25니까 이앞에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범위를 씌우고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해서 클릭하시고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 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곱하기 1.25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서 이 f 문을 종료하겠습니다. 항상 함수를 쓰실 때, 마지막에 닫히는 가로의 색깔은 검정색이어야 됩니다. 가로는 열때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가로는 검정색으로 닫혀야 됩니다. 이제 엔터. 자동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했습니다.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년이 됐는지 11년이 됐는지 검사하려면 입사일을 보시면 되죠. 이제 입사일이 2008년 2013년이 있는데 현재 연도에서 입사 연도를 빼면 몇 년을 일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는 today라고 적으시면 오늘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엔터 치시면 오늘의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보기에 이상하죠? 이거는 위에서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를 누르면 오늘의 날짜가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2020년 9월 18일 하고 오늘의 날짜가 나오죠? 그래서 컴퓨터에 오늘 날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필요한 건 2020년이라는 연도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today를 year로 묶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연도만 추출이 됩니다. 엔터 치시면 연도만 나왔는데 또 보기에 이상하죠. 이럴 때는 위에서 숫자로 해주시면 2020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을 구했는데 근속연수를 알고 싶으면 2020년 빼기 입사 연도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면 값을 구해졌는데 구해진 값이 이상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8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연도만 있는 것 같은데 위에 수식 입력줄을 보니까 2008 빼기 3 빼기 1 해서 2008년 3월 1일이 다 적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뒤에 있는 B21 셀도 연도만 따로 뽑아야 됩니다. y e a r 를 더블클릭해서 연도만 따로 뽑아 주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2020년에서 2008년을 빼면 12년이죠. 이제 근속 연수는 구했습니다. 근속 연수가 12년 이상이면 이라고 조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면 하고 줘야 되죠. 그러면 수식 끝에 크거나 같다 하면 이상입니다. 그리고 10이라고 적으면 12년 이상 이라는 뜻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아래로 쭉 끌어 주시면 12년 이상인 것만 true가 나오고 12년 이상이 안되는 값들은 거짓이 나옵니다. 이제 if를 써주시고 가로를 열고 로지컬 테스트는 true false 참 거짓이 나오면 되죠. 이미 이 수식으로 구했기 때문에 맨 뒤에 콤마만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value if true 값이 참이면 10년... 12년이 아니네요 10년이네요 10년 이상이면 15만원 1 5 0 0 0 0 해주시고 콤마 10년 미만이면 5만원을 해주겠습니다 5000000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 주시면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t o d a y 함수는 오늘의 날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마다 today의 연도값은 바뀝니다. 그래서 혹시 옛날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식을 이렇게 쓰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